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삼각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삼각대가 조금 오래도 됐고 어, 요즘은 또 카메라를 많이 안 갖고 다니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고프로로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작은 삼각대가 필요를 해서 요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카메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서포트사의 이제 정품 제품인데 어, 스마트폰과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, 경량용 어, 휴대가 편리한 이제 삼각대고요. 기존에 이제 뭐 DSLR이나 이런 거를 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무게도 있고 튼튼한 삼각대를 사용했다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팩트하고 휴대가 용이한 이제 삼각대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전용 가방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이동시에는 가볍게 어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무게도 810g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뭐 이동시에도 가볍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품 구성을 보면 삼각대 본체와 그리고 뭐 간단한 설명서 있고요. 그리고 요새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촬영을 하시니까 요 삼각대 에 마운트 할수 있는 요 스마트폰 거치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전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상단 마운트 부분이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 마운트 하실 때는 요 부분에 이렇게 결착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요런식으로 스마트폰을 결착을 할 수가 있는데 수평 수직 전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... 고무가 패킹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작동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나오거나 어... 파손이 되는 염려도 없어요 그리고 가볍게 수직 수평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간편하게 화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음.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폰을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느 각도든 이렇게 360도 스윙도 하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삼각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버식으로 고정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단계별로 총 이렇게 4단계로 펼칠실 수가 있고, 그래서 어느 부위든 높이든지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손쉽게 높이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같은 경우에는 4단으로 이 레버식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네군데 다, 세 3군데 단계를 전부 다 펼치면은 최대 이제 요 높이가 131cm 까지 올라와요 131cm 까지 4단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대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어, 가볍게 요 전용 가방에서 해 어, 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가볍게 꺼내서 이용하시면 을 돼요 자 지금 야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거치를 해서 이렇게 야외 지금 최대 높이로 다 결착을 한 모습이에요 높이가 1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스마... 자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빼고 이 고프로로 장착을 했거든요 마운트를 했는데 아까 이 레버 부분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돌리고 조여서 결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요고 어 이런 식으로 레버를 조정을 해서 각도도 이런 식으로 어 손쉽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다시 조여 주셔도 되고 이렇게 스탠드로 세워서 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 요 부분도 높낮이도 레버를 돌려서 이렇게 올려서. 조이시면은 더 높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이렇게 레버식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레버식으로탁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다 하시면 이렇게 다시 쏙 사이즈를 줄여서 이용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